엿당이 완전 다 분해되려면 뭐가 돼야 분해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포도당으로 분해돼 그렇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는 말, 아밀레이지가 아니라 뭐지? 말테이지 말티니지. 그렇지 말테이지 음. 아 그러면 순서가 아니구나 응 음. 오히려 엿당이 음. 되려면 지금 아밀레이지는 뭐에서 엿당이 어, 되게 하지? 뭐에서 그.. 그.. 아 그거 따르면.. 녹말! 그렇지 녹말 <웃음> 저게 초상이었구나 이게 <웃음> 어초상아니야 이게 아밀레이지에서 역당이 돼서 포드랑 되는 건 뭐라고? 어... 아.. 아.. 잠깐만.. 방금 말했는데.. 다시 <웃음> 이렇게.. 라티즈였나요? 아니, 말. 아닌가? 아, 말티즈. 아. 아 말티즈. 락은 어디서 나올 거지? <웃음> 마침... 알겠어요? 네. 그리고 아... 지방은 지방을. 이거 많이 오답으로 많이 나와. 쓸개집을 위해서 교내가 될까? 아, 아니라,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세요. 지방을, 지방을 대표적으로 분해 시키는 거는딱 하나밖에 없어. 라이페 right 베이스. 그렇지. 아.